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 생각의 일종의 자기 안에 어떤 신념, 다른 얘기로 하면 메시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근데 자기 스스로 반복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의식은 몰라요. 그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기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인간은 두려워해요 근데 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선택하는 우울증 환자들은 뭐냐? 뭐가 두렵길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냐? 우울증 환자들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우울증을 걸리게 만듭니다. 하나는 자기 비난이 심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모두 안된 것들은 다 자기 잘못으로 여겨요. 자기 탓 자기 무능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무력감 너는 쓸모없다 이거죠 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내면적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죠.